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수술을 한지 2주차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코수술을 하고 싶었던게 여기 콧대부분이 많이 뭉툭해서 여기를 개선하고 싶어서 이번에 코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어, 그래서 여기 콧대부분을 절골을 하고 코끝을 살짝 높여서 라인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아직 2주차여서 조금 두기가 좀 있는 상태인데 훨씬 라인이 예뻐지고 지금 많이 얄쌍해진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2주차가 지나고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붓기가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래서그 조금 더 코가 많이 얄쌍해지고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지금 수술한 지 2주차지만 주변 사람들도 코가 전보다 많이 얄쌍해지고 예뻐졌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2주가 지나고 좀더 붓기가 빠져서 더 예뻐진 후기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